네, 투부 정사 개념 잡기 좀 보고 갈게요. 투부 정사는 어려워, 그래서 처음에 잘 정리를 처음부터 잘 이해를 하고 가야지 그 다음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투부 정사 하면은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인 거다,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예 네. 그래서 to run, to study, to eat, 예? 네? to swim, to drive yeah. 어마,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왜, 왜 동사에다가 to를 붙였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동사에다가 to를 붙인 이유 그 전에 요거 먼저 하나 하고 갑시다 예, 예문을 먼저 볼게 이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as it's raining now, I can't ride a bike to school today 여기 t o h 장사는 없어요 근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나는 학교에 오늘 자전거를 타고 갈수 없어. 여기서 보면은 비가 온다, 뭐 자전거를 탄다, 학교에 간다. 이런 정도가 의미를 담고 있죠.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문장이 되는데, 문장에 의미가 있는 부분은 보통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합니다. 이게 다 명사, 형용사, 부사예요. 근데, 에즈는 접속사인데, 에즈가 사실 없다고 해서 의미가 뭐 많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전치사나 접속사나 관계사예요. 예, 이렇게 에이라든지 여기 투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세모 친 부분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애들이고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이렇게 보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랬을 때 자, 동사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동사에다가 투를 붙임으로써 이미 동사가 아니게 된 거예요. 탈동사라. 탈동사가 뭐야? 동사가 아니라는 소리야 동사를 벗어났던 거예요. 동사에다 툴을 붙였는데 동사가 아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다 동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가 있는데 또 런이라든지 드라이브라든지 동사를 또 넣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의미를 얘를 집어넣어야 돼. 달리고, 달리기, 달리서, 달리는, 달리 달리기 왜? 이런 말들을 넣고 싶어요. 달리다가 아니라. 그랬을 때 툴을 붙이면서 이제 옛 동사가 아니라 뭐가 됐어? 나머지 의미를 담고 있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밖에 없죠. 동사가 아닌 건 얘네밖에 얘네, 얘네 없어요. 그래서 두 라는 동사가 있다 쳐봐. 그러면 동사에다가, 그러니까 두는 원래 동사였어요. 근데 툴을 붙임으로써 이제 뭐가 된 거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중에 하나가 됐다. 이해돼요? 이제 계럽이라는 동사가 있어. 툴을 다 붙여서 투 o 럽이에요 자 이랬을 때 얘는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 이미 동사는 여기 있어요 makes라든지 I don't, don't want라든지 go가 동사야 그럼 get up은 이미 동사가 아닌 거죠 그럼 뭐가 된 거야 t o g e t h e early 하는 것은 너에게 더 많은 시간을 만들어줘 하루 중에 자 t o g e t h e early는 이제 주어가 됐어요 주어는 뭐가 돼? 명사가 된 거예요 즉 동사가 이제 명사가 됐죠 I don't want to get up early this morning 나는 원하지 않아 get up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예, 나는 오늘 아침은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아 라는 거예요 이때는 동사의 목적어가 됐어요 예, 목적어도 명사예요 목적어도 명사예요 그 다음 나는 잠자리에 들어 to get up early 하려고 하기 위해예요 얘는 부사죠 이건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기 위해 내일 아 일찍 일어나기 위해 일찍 잔다 다 get up이지만 투가 붙음으로써 어떤 건 일찍 일어나는 것이 됐고 어떤 건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일찍 일어나기를 이렇게 됐고 어떤 건 일찍 일어나기 위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get up early가 각각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가 됐죠 주어나 목적어는 명사예요 아직 안 나온 예문 형용사가 있는데 이렇게 개념 잡는 거니까 to run이 to run이 되고 drive가 to drive가 됨으로써 달리다, 운전하다가 아니라 달리기, 운전하기, 달리는, 운전하는 달리기 위해, 운전하기 위해 이런 다른 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개념을 꼭 알아야 돼요 문장의 의미가 되는 중요한 부분들은 이네 가지인데 동사가 투가 붙음으로써 이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됐다. 그럼 더 자세히 공부할 것은 좀더 가봅시다.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